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자 바로 조금 더 안정적인 백스윙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강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너무나 강연하게도 백스윙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잡혀있어야 조금 더 강한 힘으로 임팩트를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백스윙이 좌우로 크게 이동이 없이 하체가 무너짐 없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잡혀있어야 강하게 힘을 주면서 다운스윙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왼쪽 무릎이 이렇게 무너지시는 분들 이분들을 위한 오늘은 레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백스윙을 올라갈 때 왼쪽 무릎이 무너지면서 골반이 오른쪽으로 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백스윙은 보기에 안 좋을 뿐더러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모든 체중을 오른쪽에 실어주고 골반을 우측으로 스윙을 웨 시켜주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왼쪽으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설령 돌아온다고 라 해도 내가 간만큼 정확하게 돌아와야, 돌아와야지 간거보다 적게 돌아오거나 간거보다 더 많이 돌아오게 된다면 미스차세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골반이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면 체중이 너무 오른쪽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정상적인 체중이동이 아닌 잘못된 체중이동 방법을 쓸수 있는 그런 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이 백스윙의 모양을 바로 잡아주시는 게 아주 좋아요 자 먼저 우리가 백스윙 때 왼쪽 무릎이 무너지시는 분들은 백스윙이 갈때 지금처럼 체중이 오른쪽으로 다 넘어가면서 오른발의 발가락 바깥쪽 새끼 발가락 쪽에 체중이 실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다시피 지난번 내용에 알려드렸다시피 체중은 오른발의 안쪽에 걸려있어줘야지 다운스윙 때좀더 편하게 왼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백스윙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넘어가면 그만큼 넘어가기가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안쪽에서 체중을 걸어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반이 밀리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잡혀있으면서 백스윙을 하게 돼서 다운스윙이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릎이 범, 어, 무너지시는 분들이 해줘야 될 거는 백스윙 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당장은 고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오른발 안쪽에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은 설명드렸다시피 골반이 넘어가지 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자 골반을 잡아놨으면 이제 무너지는 왼쪽 무릎을 잡아야 되겠죠. 왼쪽 무릎이 무너지시는 분들 대부분 셋업 때 무릎을 굉장히 많이 굽히고 계세요. 뭐 모두가 그러진 않으실 테지만 무릎을 굽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어색하시더라도 조금 과장을 해서 무릎을 이렇게 좀 많이 펴놓고 백스윙을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무릎의 움직임이 적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셋업이 완전히 세워진 상태에서 백스윙이 들어간다. 무릎이 움직여도 제자리에서 크게 틀어지지가 않죠. 너무 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백스윙이 간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무릎이 쉽게 무너지는 거를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셋업을 잡고 백스윙을 올라갈 때 하체가 좀더 견고히 버티고 싶다고 라 하시면 무작정 힘만 주는 게 아니라 체중은 오른발 안쪽에 걸어두시고 그 상태에서 양쪽 무릎은 평소보다 조금 더 높게 세우시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가 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왼쪽 무릎이 제자리를 지키면서 앞으로 튀어나가지도 않고 옆으로 무너지지도 않는 조금 더 안정적인 백스윙 탑 모양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강하게 임팩트를 줄 수가 있게 돼서 훨씬 더 보기 좋은 모습의 스윙과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